왔다, 왔어지니까 왔답니다. 오늘은 경남 사천시행 바다 케이블카 유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다 케이블카라니까 바다 밑으로 들어가냐, 그거는 아니고요. 바다 위로, 섬으로, 산으로 달리는 케이블카입니다. 이렇게 정류장은 세 군데 있습니다. 한첫 번째 정류장이 대방이고 두 번째가 이 초양도라고 섬입니다 세번째는 산인데 각산입니다 먼저 케이블카를 타기 전에 이렇게 케이블카 매매소에서 아 케이블카의 요금은 아, 크리스탈이 2만원 일반이 15,000원입니다 5,000원 차이나고 차이점은 바닥에 유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입니다 이미 탔습니다 바쁘게 탔네 바쁘게 탔어 <웃음> 아, 케이블카를 타면은 먼저 대방에서 초양도 쪽으로 먼저 향합니다. 초양도 섬이죠. 섬으로 갔다가 바로 그냥 쉬지 않고 각 산으로 올라옵니다. 저 밑에 보이는 빨간 저 다리가 바로 삼천포 대교입니다. 너무 멋있습니다. 초양도에 왔네요. 왔어요. 여기서 쉬지 않고 바로 슉 해서 각산으로 떠내서 올라갈 겁니다 대방에서 각산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발 밑에 아니면 은 케이블카 유리 바깥으로 보이는 자연의 경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널 느끼는 것이지만, 그냥 산만 달린다, 그냥 바다만 달린다. 이러면또 느낌이 다르죠만오그 사이에 지나가는 배도 있습니다. 배가 연기를 푹푹 뿜고 지나가네요. 아 연기 아니었나? 어쨌건 케이블카 안에서 이렇게 주변을 지나가면서 사진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개교가 아주 멋있습니다 다리가 멋있네 다리가 멋있어 그렇게 표현하는게 좋겠대요 케이블카 아니면서 쭉 찍을 수 있는 이런 멋진 장면 이거 특히 이 사촌 케이블카의 특징 전구간 모든 구간이 무진동 운행을 한다 이 소리가 없어요 장하게 갑니다 그냥 주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주무시면 안되지 바다 밑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쭉 케이블카를 쳐다보세요. 얼마나 좋습니까? 케이블카를 타야만 느낄 수 있는 자연의 갱이로움입니다. 멋있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케이블카를 사이에 두고 우리도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양도를 뒤로 하고 우리는 각산으로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지나오는 길에 사진 하나하나를 촬영하고 그리고 바다 밑도 저 유리를 통해서 자세히 찍어 봅니다 저 밑에 고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. 낚시를... 아 안되는구나 유리가 있어 가지고 낚싯대가 떨어져 나가지 못하네요 오 이거는 잘못 생각하면 청어대가이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도였습니다다도물막물반 파도. 네. 고기 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빛에 반사돼서 저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를 구경하였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섬과 바다와 산을 쭉 잇는 길이 2.43km의 엄청난 거리에 독특한 형태의 케이블카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쭉 왔다갔다 하면서 본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에경이로움과 즐거움도 같이 겸했습니다 저 왔다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